대답 일곱 번째 강설입니다 제 5개명 마지막 내용인데요 133문입니다 <웃음> 어, 성경 본문은 출애국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제 동년배의 의무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보고 133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피고 오늘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아울사도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교훈한 데서 한나 사람의 형편이 무엇인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모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 어떤 신비한 역사를, 그, 가시적인 신비한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주님의 백성됨의 그 상태를 그죠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갖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가,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의 선생이면 그 역사와 전통으로 축적된 그런 계승된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이고요 <웃음> 그 물론 뭐그 어원적인 분석이나 뭐 역사적인 분석, 그 신학적인 분석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체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거듭남을 신비하게 가르쳐 준게 아닌데 <웃음> 출발이 잘못된 거죠.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듭남을 추적하려고 보니까 성경을 보아도 눈 당달봉사 같은 그런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귀목은로 같이 된 거예요. 성경을 말해도 꼭 벙어리 같이 행보한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지 않으니까 그 벙어리 같은 거죠. <웃음> 분명히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는 그 중생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준비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것을 사람 스스로 못 받으니까 성신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구약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거듭남이 단순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 거듭남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피한 존재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런 걸 아는 때 이제 그게 그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런 것 그런 사, 그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이전에 가졌던 걸 버리지 않으면, 거듭남의 상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누려갈 수도 없습니다. <웃음> 상대적으로, 그게, 이게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자기 쪽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없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동료, 그러니까 그 동년배들끼리 그걸 서로, 동년배들끼리 짓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태도 알고 구원의 상태를 안.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그렇게 명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다른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본질이지. 상대적으로 너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 이제 완전히 이제 극 좌에서 극 우에서 극 좌로 가는 거 가는 것과 같아요. <웃음>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 뭐, 몰라요 가짜뉴스가 뭡니까? 기독교 안에 벌써 가짜뉴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가짜뉴스고 에? 다 필요 없고 주님의 구원만 의지한다는 게 그게 가짜뉴스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뉴스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할수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고 그걸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주님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주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얻고 예, 주님의 증거자로서 아름, 아름다운 덕을 증,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웃음> 이게 분별, 굉장히, 그 진짜 내가 그. 추하고 악한 상태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겸손합니다. 겸짜 겸손하고, 진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니면, 아까 그, 뭐, 루터 와서 시기했던, 그, 저, 시기하게, 상대적으로, 그, 저, <웃음> 정주에 있던 사단, 사단과 똑같아요. 루토를, 루터와 그, 저, 저, 뭐야, 천년의 역사를 두고 논쟁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크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크가 주장한 내용이 사단이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시, 시험할 때 와서 사단이 그, 그, 시험했던 그런 방식하고 똑같아요. 오늘 날도 마찬가지, 애들 넣어가지고, 네, 너만 잘났니, 너만 왜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말해? 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고, 그, 그, 본의 안에 누려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게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건데, 거꾸로 이 사람들의 그 접근 논리는 틀리다, 니다 사단이 그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방법을 좀 갖고 와봐 그건 사단은 얼마나 여, 영악한 존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쓸줄 알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계시적인 측면에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너 이거 받으면 다 줄게. 그걸로. 그걸로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왜 이제 이 초두에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도 똑같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아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 시편 기자 뭐그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해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아무도 그 영광에 잃은 사람이 없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처음의 상태. 우리 마음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만 정작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능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스스로 어, 그 뭐가 옳고 그르다고 자기가 생각한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람뿐입니다. 사람뿐이라 그 어떤 동물도 그런 그렇, 게 하는다. 사 옳고 그름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지구상에, 사람. 근데 그 옳고 구름이 성경적이어야지,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옳다고 하면서, 아, 그,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는 열매가, 그 진짜, 주님께서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단순히 신비하게만 생각하거나 능력 있는 말씀 아니면 제도 형식으로만 생각하거나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늘 실패하는 인생인데도 주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안고 영화로운 상태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우상 공장을 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아무튼 우리는 그 부패한 걸그 알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은 더욱 거짓될 수 있고 더욱 부패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위장하는 거죠. 더욱 가짜면서도 더욱 진짜를 위장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고집할 때 우리의 거짓말은 더욱 거짓되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바스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요배 친구, 하나님 해 아래서 의인이 없다 그러고 그 자기를 치우고 잘 신앙을 해야 예수 저하나님의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요배 대한 내용이 아니면 그 진리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런데 하나님의 그구율의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접근해갖고 요배 그그 사건을 요비 겪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버려. <웃음> 그러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닌데 거짓이 아닌 것을 잘못 적용해서 거짓되게 만들어버려 이상한. 기만적인 건데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음으로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죄와 악밖에 없는 사실을 겨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게 상대적으로 아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의 상태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음.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전도자의 촌철살인 같은 말씀에서도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요만한 쇠치호각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이게 자그마한 시 같은 걸로 그 사람을 그 교훈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그런 그 용어로도 쓰여, 쓰여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웃음>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원단에 배운 것처럼 해아에서 세상, 해 아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이웃을 시기하여 온갖 수고를 맞이하니 하고 그러는 중에 더, 더러 탁월한 일을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해안에서 세상에 가장 더러 탁탁 탁월한 일이 있어서 인간 사회가 그냥막 유지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인생 가운데 더러 탁월한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일반적인 일반 은총을 내려 인생들에게 내려준 결과인 것이지. <웃음> 정작 탁월한 일을 이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 자기 시기심을 채우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원단 강설 뭘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문맥에서 잘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인생이 자기의 시기심을 채우는 것이 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 사실, 시리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까? 이것이 악 아, 아니고 무엇입니까? <웃음> 이 시리심은 상대적으로, 어, 누르고, 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골을 못 보는 거가 시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깎아 내려가지 내 휘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시기심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금욕주의자에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금욕주의자인데 금욕주의자 중에서 거의 최상급에 속한 인물인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귀속말로 저기, 누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하더라. 그,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금욕을 하면서 자기, 그, 제어에, 자기 근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냥 넘어져버려. <웃음> <웃음>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시기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죄와 악을 뚫고서 더러 탁월한 것들이 생기게 하셔서 사람이 그나마 숨쉬고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이한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이한 일을 날마다 행하지 않게 하신다면 이 세상은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 죄의 그 급속함, 그 아주 그냥 파괴적인 성향을 생각하면 하루도 못 견뎌요, 사실은. 하루도 못 견뎌서 이 지구가, 지구를 폭파시키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일반 은총을 내려주셔서 상대적인 선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도 이 일반 사회도 어느정도 유지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토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위에 말이죠. 그 위에 이제 시기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참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러나, 한나 사람으로는 세상이 잠시도 유지될 수 없어요. 이웃을 시기하여 탁월한 일을 이룬 사람이 권력을 지니, 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보암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보암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시기심이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구, 과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그말했다고도 그 나머지 사람들 막 시기 다 난리가 났잖아요. 왜, 왜 니네들만 영의정, 좌의정, 그거, 우의정, 좌의정, 그걸 요구하냐, 이, 이 얘기죠. 하나님 나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사실. 주님이 언약 안에서 저들을 붙잡고 가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중보자로서, 대원의, 그, 대원자로서, 보혜사로서 그 일을 하시니까 이게 사도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 사,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니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멸망하는 세상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말씀 즉 성신이에요 성신이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구원 구속사 구속의 경륜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그 그, 그걸 모르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늘말씀드야죠 원숭이 교육한다고 사람 될수 없는 중고품 뜯어 고친다고 새 제품이 될 수가 없어요 중고품은 아무리 완벽하게 고쳐도 중고품이에요 <웃음> 완전히 주님이 새 제품을 만들어 주죠 그것도 여전히 그그 그 제품의 성향이 있고 그걸 주님이 다 하시고 언약 안에서 그, 선언하시고, 감자 안고 가니까, 새 제품으로 여겨지는 거지.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너무 도큰 은혜. 그거 안 보이면, 망할 세상밖에 안 보여.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말대로 죄로 어둔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심판하는 말을 쏟아낼 때 과연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웃음>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우리 자신의 어두함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털고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다 털고 시작을 해야지. 털지 않고 남겨두면 그게 은근히 교만을 싹해 그 하고 나중에는 대적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적자로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문지상에 나, 나타나는 모든 죄들은 내 안에서도 나타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보고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웃음> 나 자신에게는 죄와 악한 것밖에 없고 구원함, 구원과 확실함이 오직 그리또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나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자랑하려는 사람은 이런 고백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치부를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니까요 아니 그 인정을 해야 돼. 난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전전저 전제하고 가야지. 전제가 전제 안에 자기가 섞이면 안 된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죽음보다 싫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사람. 자기스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토께서 전부의 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 본인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가치나 의무를 두지 않아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런 겸손한 고백, 고백 위에서 끊임없이 그리도를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시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동년배들한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도 안에서 참된 정신을 자신을 바, 발견합니다. 그리도와 연합된 사실위에서 자기 삶의 존재의 가치와 그 영광된 삶을 발견하는 거죠. 한낱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무슨 기대와 신뢰와 자랑을 그리 또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배면에 이내 신자로서 이 바닥에 그런 게 전제되어 있으면 인간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으면 사람, 이게 사람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조금 험한거 보면 나는 그렇게 못살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그걸 조금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종 노릇을 하고 경건이 내가 부족하면 경건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종로릇해요 사람으로서 그게, 그게 자유가 없는거죠 진정한 자유는 우리 개체의 자유가 모여서 전체의 자유가 되는건데 이게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걸지 않아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진짜 교회 생활을 할수있는거예요 그리토께서 나의 소망 이 의지죠, 자랑이시라고 자신을 그리토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불현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누가 볼세라 숨기려 하지 않고 고상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가장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그처럼 시기하는 자신을 기꺼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혀신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물론 심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주님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부끄러운 자신이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케오가 말이죠. 내게 범죄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그 값, 저기, 비친 거 있으면, 혹시 남의 것을 취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고 말한 거, 이게 쉬운 얘기 같죠. 그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 상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다시 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거예요. <웃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갚기를 주저합니다. 그 갚으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안, 아, 안 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그, 그, 그 부, 그, 그 작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큰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아요. <웃음> 부끄러운 자신이지만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 사람 앞에서 범죄한 것을 사람 앞에서 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월킹게이 사화하고 오라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 상대적으로 뭐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뭐그 저기 유산 나는 문제 가지고 와서 따질 때 내가 그런 걸 나누는 사람으로 알았냐? 느그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그 그그 책망을 하셨죠. 상대적인 거는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거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시기하는 자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게 되고 성신을 의지함으로써 육신에서 나오는 시기심을 물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토께서 내 안의 사시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우리 죄는 실로 낯선 것이고 기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토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세워가시는 일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심리야말로 실로 그 파괴적이고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알고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성신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변명을 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 한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도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죄 사함을 받은 신자는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성신을 의지합니다. 누가 이제 상대적으로 뭐 비교해서 저주를 해 하고 정죄를 해도 흔들리지 않. 오직 주님의 언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신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도의 말씀, 복음의 교훈을 청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신을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뭐 신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방도를 의지한, 은혜의 방도가 뭡니까? 말씀과 성례잖아요 하치 같은 분은 거기다가 뭐 기도를 더 하기도 했지만 가장 은혜의 방도는 말씀과 성례에요 말씀과 성례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웃음>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 그 말씀을 의문으로 주지 않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누릴 수 있게 하니까 그 성신이 그런 것으로 와서 우리하고 내주하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동적이고 어,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만 의지한다고 러는거할수 있겠죠 근데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도의 구속에 법적이고 덕적인 것들을 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고 이루어 주시 그러니까 그걸 의지한다는 거지 내 방법, 내꾀내 내 능력, 내그 방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게 은혜의 유일한 방도예요. 말씀과 성례. 그걸로 죄를 이기고 부활생명을 더욱 부요하게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토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리토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사실에서 참된 소망과 해답을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실망할 일이 끊이지 않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만 그러나 그리토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에게 자라나가게 하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신과 소망을 품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웃음>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토 안에서 형제를 대합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과 결핍과 부족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토께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어리신 형제로 대합니다 그리도 안에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에게 먼저 존경합니다 그리도 안에서 형제를 그렇게 먼저 존경 형제에게 먼저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그처럼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그리도를 의지합니다 내가 뭐 아벌로 쫓아가지 않으면 잘못살걸 같이 생각하고, 바울 쫓아가지 않으면 잘못 쫓아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의지한 그분을 의지해. 내 의지를 의지하면요, 그게 이제 금욕주의가 되고, 그, 인간적인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건. 사람은 질그릇에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복음의 보아를 두신 그리토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토를 바라보고 그리토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사람은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께서 사람을 앞세우신 이유도 알고 그 질서 를 속에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순종을 배워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아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처럼 말하는 그런 오만함에서도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냐고 고통스러운 일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하늘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그 하늘의 즐거움에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심이 없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이 동년배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 동년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윗사람에게도 자기 죄를 짓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건 분명하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자기 스스로 낫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웃음> 이제 오개명 마지막 문답을 보도록 합니다 133문 문답 <웃음> 음, 아주, 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이제 이게 가로, 세로, 시줄과 날줄을 촘촘히 해놔가지고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조직해서 교리를 그, 우리에게 그 알려주는 거예요. 조건을, 조건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이런 조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복함에 있어서도 온갖 부조리가 나타나고 부도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짓 교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로 133문은 우리가 5계명을 지킬 이유로서 제 5계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한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시하여 보시는 그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그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씀 그세 가지를 그 적응하게 하는 그런 이세 가지 내용도 된다 이게 모든 진리가 이렇게 다 통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느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통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안 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저희 기본, 기본이 되는 것들은 늘 같이 그 유기적으로 연결돼 갖고 굴러간다. 그걸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잘못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개명을 지키는 사실에 관하여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실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고 약속을 지키는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도덕 철학에서 주장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자에 따르면 무엇이 옳다는 이유로 그것을 행해야 그 행위가 도덕적이지 그것을 행하여 어떤 행복을 얻을 목적으로 하면 그 행위는 참된 의미에서 도덕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손을 행하면 그 행위는 참된 의미에서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폭 높이는 훌륭한 교훈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인간사회에서 대가를 바라고 행동을 취하는 데서 부덕뚕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가령 자녀가 오로지 부모에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부모를 돕는다면 결코 착한 자녀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일을 돕는 것을 자식으로서 마땅한 일인 줄 알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복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최근에 어떤 진화생물학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다는 이유로 그것을 행해야지 천국에 갈 목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다는 이유로 그것을 행하는 말이 훌륭한 교훈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거짓입니다. 이게 기준이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실천주의 천학의 한계가 그래요. 뭐, 칼바르트도 그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한 실존주의 신학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나무토막이고 이것이 항상 인간 본위의 아, 하나님을 가장하지만 인간 본위의 그, 신학이다 철학도 인간 본위의 철학인 거죠 하나님 중심, 개시 중, 계시 의존의 철학이 아니라, 현대 철학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옳은 그런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선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엇이 옳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칸트가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따를만 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준칙이 사람에게 도덕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신 질서와 그 법칙 이 가장 진리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보편적 준칙, 곧 도덕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따르려고 결정해서 도덕 법칙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 자신이 법칙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그 초속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칸트는 사람을 수단 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접하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도덕법칙을 만드는 입법자니까 이렇게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정치적인 이익이나 혹은 무슨 이런저런 목적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목적으로 높이는 것은 더 나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참 세상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과연 목적으로 높여진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인류가 성숙한 상태에 도달했으니 이제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한 진화생물을 학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념에 따르면 사람은 무엇이고 도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고, 도덕의 근거는 기껏해야 인간 종, 종의 유지, 혹은 생물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진화, 진화 생물, 요즘 진화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인데, 진화 심리학도 있어요. 진화 생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진화 심리학도 있어요. 뭐 물, 진화, 물, 문화 심리학, 뭐 이렇게 접목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것은, 그,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고 질서를 찾고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당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만한 현대인보다 자연 법칙을 잘 알지 못해서 자연 재해를 당할 때 신의 진노로 알고 차라리 두려워 떠는 원시인들이 더 낫지 않다.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상태적으로 보면, 두려워서 말이죠. 떠는 게더 낫지.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에만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주님, 저 사람을 저 사람 되게 한 하나님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 주위에 있어도, 악한 권세로 있어도,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칠 때 인생은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루터가 그종교개혁을할때그 농민들이 거기에 합세해 가지고 참된 그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 루터는 비폭력 어떻게 보면 무조항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했, 했거든요 근데 이 농민들은 초, 초기에는 그 이제 자기 자신들의 농로 같은 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 무시당하고, 완전히, 저기, 그 기,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의 해방을 그 찾았는데, 그, 루토에게서 그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그, 1525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루터가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농노들은 정부 지도자들이 어 그들을 위해서 저기 대항하다가 죽음 순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표현까지도 서 그래서 농민들 0만명 정도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참된 선임 모직 지금도 바울을 노예 승인자 주의자라고 여기고 그 바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예제도 일세기 노예제도를 승인하고 그냥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사, 살아가게 했다고 그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 루터도 동일한 오해를 받은 거. <웃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알고, 그, 어떻게 그 자유를 누려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를 형성하고 가, 가야 되는가. 그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야말로, 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살수 있게 하셨는데, 이게, 공연이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 결국 이건 뭐정 이게 잘못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루터의 사상을 그 히틀러 때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유태인들 온물과 같은 존재라고 루토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 이상의 일을 당해도 싸다. 그래갖고 이, 이, 이 잘못된 이제 국가주의자들이 그 루토의 사상을 국가에다 접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안 되면 이렇게 엄청난 함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거기 거기 종교 개혁자들이 거기 휘둘려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는데 압장쓰고 조장하는데 그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 무식한 사람들이죠. 이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운이 운영되고 나가야 되는지 모르, 모르니까 모르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 그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기독교를 포장하고 나온다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경건 운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뭐, 아주 금욕적이고 경건적으로, 그리고 또이 신비한 것까지 짬뽕 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는데그 동기, 그 동기 목사였던 사람은 또 반대로 완전히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회 저항자로 보고 그 그런 측면에서 선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름대로 경건 운동을 하면서 한 공동체로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저급하다고 폄하해 버리고 이단이라고 폄하를 해 버리고. 자기는 이 사회에 눌리고 압제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외치다 죽어야지. 그게 숨겨지. 자기네들끼리 그뭘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세상에서 뭐눈 눈치우고 쓰레기 정리하고 사회에 좀 참여하는 걸로 포장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 드러낸다. 이게 양 극단이에요. 극우극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잘못되면 어,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되는거죠. 다 잘못된 것인데 사실은. 사실 해방신학도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 성경을 너무 편향, 편향적으로 주장한 거고 여성신학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흑인, 흑인신학도 마찬가지. 민중신학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걸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그걸 전체화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인간상과 사회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그 자기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그 모든 영역 주권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율법을 순종, 순종하고, 율법의 본의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그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경계가 없으면, 이제 이상한 기형적인 괴물들이 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지만, 위선적인 괴물, 기형적인 괴물이 됩니다. <웃음> <웃음> 진화생물학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금 나갔는데 아무튼 그가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념에 따르면 사람은 무엇이고 도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고 도덕의 근거는 기껏해야 인간종의 유지 혹은 생물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것은 그런 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야만인보다 못하다 그 자연재해를 당할 때 두렵고 떠는 사람만 못하다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에만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인생은 참으로 선한 일을 하며 의롭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에게 도덕법을 주실 때 훗날 신해산에서 언양 매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그 법을 그리토의 법으로 주실 때내 법을 행하는 자에게 복주마하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합니다 물론 아담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공로 쌓아서 그 공로로 하나님에게 복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진데 이런 요구는 전혀 부당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뿐이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히 약속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겸손히 복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사실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라도 그가 혹은 선화가 금령을 끝까지 지켰을 경우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내놓으십시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어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이것은 실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득도에서 무념무상의 경제에 이른 도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로 살고자 합니다 칸트가 인본주의 철학에 젖어서 기독교 신앙을 도덕교훈으로 만들고자 했듯이 우리는 동양사상에 젖어서 기독교 신앙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전통의 무속신앙에 젖어서 기복신앙에 빠지기도 쉽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잘 믿는다고 하다가 득도한 도사가 되려고 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아니라 내 개인이 잘되고 내 개인이 뛰어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면 그만이라는 것이고 득도한 도사가 되려는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종교적으로 뛰어나서 무엇이든지 깨닫고 거침없이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토와 같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님을 전부로 알고 어, 살았던 때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에 들고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좋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를 대할 때 상대의 조건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상대되게 한그 신분과 사역을 하게 한 그분을 보고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대하듯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체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전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면 거기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토께서 또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리 문답 1문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게 한그 살자 그 생명으로 살지않게 하고 자기를 꾸미는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성향이 다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